안녕하세요. 이병골파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오기인입니다 드디어 스윙이 끝났지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 배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적으로 스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껏 자 아, 이병옥답지 않게 좀 너무 디테일하지 않냐 이런 제이 생각이 들 수가 있었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젖혔다가 골반도 돌리고 때린 다음에 어깨도 나갔다가 피니시까지할줄 알아야 그래도 좀 스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안되면 어쩌겄어요. 그죠 그걸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많이 향상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전 스윙이죠. 실전 스윙은 여러분들 시즌 1에서 생각하신다면 가장 여러분들께 인기가 많았던 스윙이 뭐였죠?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이었습니다. 옥스윙은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옥스윙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결과를 여러분께 드려요. 골프는 한방 멀리 가고 한방 적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덜 가더라도 일정한 거리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 스포츠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느낌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러한 스윙들의 특성이 무엇이다 라는 걸 개요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몰 스윙을 스윙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리 컨트롤을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몰 미들 빅 스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병옥의 옥스윙 옥스윙에서의 풀스윙은 바로, 젖혀에서 시작이 됩니다. 풀스윙은요, 자, 보세요. 자, 젖혀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손목이 딱 젖혀요. 이게 손목이 수직으로 딱 젖혀지잖아요? 젖혀지면 이제 수평, 뭐 수직, 이거 수직? 수평? 수평이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딱 뒤로 젖혀지면, 팔꿈치가 내 갈비뼈는 안 느껴지지만, 아무튼 배를 쫙 밀어요. 다시. 딱 젖히면 딱 밀어요. 이게 이병옥 스윙에서는 풀 스윙이에요. 그러면 이풀 스윙을 통해서 딱 보면은 젖혀는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젖혀요, 젖혀. 저초. 이게 풀 스윙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젖혀 이렇게 때리는 게 저는 풀 스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이 결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손목이 다 젖혀진 상태면 이건 똑딱 볼 개념이 아니라 이건 풀 스윙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미니 스윙이에요. 어깨가 전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만 젖혀진 이 동작은 미니 스윙 또는 마이크로 스윙이라고 할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90도 미만으로 턴이 됐을 때 저는 스몰 스윙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깨가 90도만큼 돌면 미들 스윙 그리고 어깨가 90도 이상 턴을 하게 되면 빅스윙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느낌적으로 여러분들께 정의를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옥스윙은 보는 센터죠 센터고 약간 옆에서 보는 느낌 정도 이게 미니스윙 이때 어깨 가 조금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들어가고 본인의 트리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좋죠. 때려 그러면 뭐 한190 정도 나갈까요? 190 정도? 예, 180, 한4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몰 스윙은 어깨가 거의 90도에 한참 못 미치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어깨가 90도 정도 들어가면 저는 사실 어깨를 많이 돌리는 그런 골퍼는 아니죠. 그러면 어깨가 90도 정도 들어가면 젖힌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젖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치면서 저, 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쳐, 돌려가 아니라 저, 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여기서 저, 쳐, 이런 식으로 때려요. 그러면 옥스윙 각도로 해서 한 200, 한 30m 정도 나갔네요. 그러니까 미들스윙으로 치니까. 그럼 이제 빅스윙으로 치면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깨를 움직이는 건 진짜 편해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더라.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젖히면서 젖혀, 젖혀, 젖혀. 이렇게 들어가면 스윙이 일단 커지고 공 올라가는 높이 한번 보세요. 높이. 쭉 계속 그냥 애시당초한 250에 떨어져서 한258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 스윙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젖혀, 때려. 저, 저, 때려. 저, 저, 때려.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 어깨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아주 자연적인 이치죠. 꼬임이 많으면 더 많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뭐 몸이 풀리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멀리 가겠죠. 자, 다시. 저, 저, 때려. 쭉 때렸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실 빅스윙은 사실이 저한테 맞진 않아요. 저한테 너무 큰데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처 다음에 때려 다음에 설을 하기가 저는 빅스윙에서 어려운데 아무튼 걸리면 은 굉장히 멀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1에서 여러분께 실전중인 스윙으로 갈 때는 음 그냥 미들 스윙 정도가 믿을만한 스윙이다. 그래서 미들 스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시즌 1에서 본 분들은 다 알아요. 이병옥이 말할 때는 이게 풀 스윙이에요. 그리고 스몰 스윙이에요, 미들 스윙이에요, 빅 스윙이에요. 그렇다고 스윙이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다가 벽을 만나서 쭉 수위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아아아 아, 아 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미들, 빅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어,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 때려지만 여기에서 미들하고 저저 저, 골반 돌아가면 이제 골반으로 치면 되는 거고, 저저 저, 어깨, 저 저는 이제 빅스윙, 저저 저, 때려, 저저 저, 때려, 저저 저, 때려 이렇게 돼서 <웃음> 굳이 리듬을 준다면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을 레슨을 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여러분들께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훈련법이 제시가 되니까 그 점도 좀 눈여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뭐그 레슨이 일단 50강까지 가니까 하나하나 쪼개서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각인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주제 아니니까 전에 시즌 1에서 배웠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했다. 그리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걸 이병욱은 풀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니스윙이라고 하고 스몰스윙이라고 하고 미들스윙이라고 하고 빅스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궁금한 점 p g a l e g m a i l c o m 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또는 매번 나오는 영상 아래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채택해서 레슨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스윙골프 OK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